안녕하세 초론공인TV 소장 방희선입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12일 밤입니다. 일주일이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고요. 하루가 잠깐잠깐입니다. 지나가는 속도가. 벌써 금요일이에요. 밤에 봄피가 부슬부슬 오는데 학교 이제 개학을 해서 대학원 벌써 이제 3학기째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이번 학기 수업이 어, 양도소득세 그 다음에 상속증여세 이런 관련 수업을 중점적으로 어, 저희 교수님이 이제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될수 있는 수업을 깊이 있고 심도있게 해주신다라고 하셨어요 어, 수업이 너무너무 좋아서 어 정말로 같이 나누고 싶은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 두주 수업을 했는데도 같이 공유해 드리고 싶은 게많고요 어, 거기다가 제가 지금 7주째 재개발 재건축 또 유료 수업을 듣고 있는게 있습니다 어, 서울에서 내려오시는 이제 또 어, 교수님한테 수업을 듣는데 거기에서도 우리가 놓치기 쉬운 소소한 부분들을 같이 나누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 수업을 올 들으면서 나누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여기 이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장기임대주택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요 한번 내용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잠시만 읽어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요 자칫 이것도 놓치면 세금을 많이 내실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그 상식이 다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 더 알아보지를 않고 길을 닫게 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면 이제 배가 산으로 가는 거죠. 항상 그 이면을 우리가 읽런 연습을 늘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청구인은 2003년도에 정리를 해드리면 1번 주택을 언제 샀느냐 하면 2003년도에 샀어요. 집을. 이렇게 샀고 요게 2012년도에 관리처분이 딱 나면서 입주권이 된 거예요. 이렇게 1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물론 2003년도에 사서 2004년 6월부터 계속 거주를 했어요. 2007년까지는. 그러니까 보유, 거주, 2년 이상 비과세그 요건을 이미 충족을 한 집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근데 진도가 나가서 이제 입주권이 되어 있고, 요 상태에서 요 분은 이번 주택을 2009년도에 매수를 했어요. 주택을. 그리고는, 그럼 한 보세요. 요 1번 주택, 요 2번 주택이라고 하면, 원래는 요 1번 주택을 2번, 2009년도에 집을 샀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 3년, 비소정이라고 하면 3년, 어, 2010년, 11년, 12년, 2012년까지, 예를 들어, 3년 안에 팔면, 어, 요건 또 비과세가 되었겠죠. 그죠? 어, 그랬는데, 요거를 그때까지 뭐 팔고, 2015년도에 요 집을 임대사업 등록을 한 거예요. 임사 등록자가 된 겁니다. 임대 등록. 그러면 정리를 딱 하면 일단은 1번은 입주권 상태고 2번은 임대 주택인 거예요. 그렇죠? 임대 주택 등록이 돼 있는 집을 가진 거예요. 어, 여러고인 상태에서 2015년도에 어, 2015년도에 어, 요 집을 이제 앞에 1번 입주권으로 바뀐 요 집을 이분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집이라 생각하고 일시적 일가구 유지택이라 생각을 하고 일시적 일가국 위주택이 아니죠.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집은 주택에서 제외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에 있는 집은 거주자주택 그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 생각을 하고 양도를 한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비과세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세금이 나온 거죠. 양도소득세가. 그래서 이분은 그 양도소득세 나온 거를 그냥 어, 비과세로 경정을 해주세요. 이러면서 경정 청구를 한 거예요. 세금 나온 그거를 어 처분청에 경정 청구를 한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처분청은 뭐라고 했냐면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 배제한 그게 정당하다라고 비과세 안된다라고 답을 보낸 거예요. 자, 이 한번 볼까요? 요지는 경쟁인의 청구, 경쟁인의 경우 청구 3년, 그러니까 3년 후에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그 특례 규정을 충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리고 쟁점 조합원 입주권은 도시 환경 정비 사업에 따른 것이고 어, 조합원 입주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 수에 이렇게 포함을 한다는 것으로 입주권 자체를 주택으로 본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이 말이 어렵죠.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다른 집을 그비가세 적용을 할때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을 해서 이게 이 주택이 돼서 주택이 되니 안 되니 이런 거할때 주택수에 포함을 한다는 이것만으로 야를 주택으로 볼수 없다는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주택 그렇게 해서 주택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미 3년으로 지난 그 상태에서 파는 거기 때문에 어, 앞에 팔은 요 집은 1세대 1주택 주, 그 임대주택 등록한 집을 어,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그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어, 임대주택에 등록돼 있는 요 집은 언제 그게 주택에서 제외가 되느냐 하면요 거주자 주택을 팔때 거주자 뭐를 내 주택을 팔 때. 이때 세외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분은 입주권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어제 저희 대학원 수업을 할때교수님 그러셨어요. 법이라는 거는 특히 세금에 관련된 법은 현상을 확대해서가지 말고 추측해석하지 마라고 하시더라고요. 딱 있는 그대로 조문 있는 그대로. 그러면 아까 임대주택이 제외되는 거는 어떤 경우에 거주자 주택을 팔때 제외되는 거지 거주자 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었을 때도 또막그 똑같이 제외해준다 그거 없다는 거예요 그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외를 거주자 주택이 아니라고 하면 입주권 팔 때는 뒤에 있는 그 임대주택에 등록된 그 주택은 어 제외를 해주는 주택이 아니라 중과규정 뭐 이런 거 적용할 때 제외하는 그 주택이 아니라 1주택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살아나서. 그러면 당연히 3년 안에 앞에 걸 비과세 요건 갖추어서 일시적인 주택 요건 갖추어야 되겠죠.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3년 안에 팔았으면 이분은 아마 입주권 이어서도 뒤에께 임대사업 적용 안 된다 해도 1주택으로 본다 하더라도 요게 3년 안에 팔았으면 해당이 됐어요. 3년 안에 팔았으면. 왜냐, 요 입주권에, 어, 비과세 그 처분 요건에, 어, 2년 이상 관리 처분 전에, 주택 그 보유, 뭐, 거주 충족을 해야 될 지역은 거주까지 갖춘 상태에서, 팔때 입주권 하나만 있던지, 아니면 다른 주택이 있다 면그 주택인, 그산 날로부터 3년 안에 팔면, 요 입주권은 또 비과세 해주는 그 조문이 또 있거든요. 그거는 그 조문에 적용이 돼서 이제 비과세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아까 여기는 3년이 지난 상태에서는 입주권의 주택은, 어, 제외되는 주택이 아니고, 주택에 카운트가 되고, 3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냥 과세가 된 그런 사례였습니다. 우리가, 이것만 봐도 우리가 알수 있듯이, 주어진 현상을, 그 현상만으로 해석을 해가지고는,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그죠? 어, 하물며 세금도 이렇고, 현상을 확대해서 가지 말고, 있는 그대로 추측도 하지 말고, 딱 조문 그대로 해석을 해서 보수적으로 운영을 해야 어, 세금 폭탄을 피해갈 수 있는 게 어, 지금의 이 법이에요. 그렇습니다.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하나씩 이렇게 수업을 했다든지, 뭐, 아니면, 어, 또 지나간 내용을 쭉 훑어보다가도 한번더좀 되새길 필요가 있다 싶은 거는 하나씩 이렇게 정리를 해가 올리겠습니다. 대신 이제 다음 내일에는 요거와 반대로 어, 주택은 그대로 말장하게 있어요. 근데 임대사업 등록을 해놨던 그 집이 이제 어, 어느 날 재개발, 재개발에 묶이더니 관리처분이 나고 입주권이 바뀌었어요. 어, 그게 입주권 바뀌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그 거주자 주택이 어, 양도를 할때 과세를 적용하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거 짚어봐 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한꺼번에 다 하면 재미없겠죠? 2부 기대해 주세요. 도움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도 괜찮습니다. <웃음> 그렇게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